이 영상은 제가 1년 전에 만든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없었다면 현재 보시고 계시는 이 영상을 만들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올리더라도 제계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한 장면을 위해서 제가 진행했던 모든 생방송을 다 모았고 그렇게 한 화면을 그려내었습니다. 그렇게제 하드디스크에는 약2테라바이트 정도의 제 과거 생방송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장면은 그중 문제가 되었던 한 생방송입니다. 해당 시청각 자료는 유튜브가 중시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맥락 중 일부이며 저는 어떤 폭력 범죄 집단이나 테러 집단을 찬양하거나 홍보할 목적이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해당 공지는 유튜브가 고시한 커뮤니티 가이드 중 맥락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 또는 오디오 자체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한 도구입니다. 항상 방송 시작할 때, 방송 시작할 때 트는 노래예요. 롤리투메 스파이가 I am fully c h a e 일단 칼바꿔봅시다아 진짜 노래 <웃음> 노래 이거 미치겠다 <웃음> 아니 난이 이 노래를 제대로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이거 너무 애매해 이 노래는 맞출게요 뭐야 이건 또 방송 시작하자마자 언유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기부받았다고? 부러운 제식 아니 이 노래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되는거야 <웃음> 아니 대체 이 노래를 아니, 저, 집 저, 저 지금 은또뭐한는데 이후 영상이 남아있지만 해당 단체와 관련된 휘장, 로고, 상징성이 부여된 어떠한 묘사도 없기 때문에 생략하였습니다. 저는 유튜브에게서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채널에 경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생방송은 2017년 8월 2 9일날 진행된 30분짜리 영상이었으며 저 노래가 재생된 것은 단 3분 정도였습니다. 5년하고도 1개월 전 저는 나이트봇을 이용한 시청자 참여용 오디오봇을 이용해 방송 중이었고 당시 재생되던 노래 또한 유튜브에 올라와 있던 영상이었습니다. 방금 시청각 자료에서 보셨듯 저는 해당 노래에 대해서 난감해하는 기색을 내비쳤으며 이후 분명 이 노래가 재생되는 것에 대해 웃었지만 해당 테러 단체를 옹호하거나 홍보할 목적이 아닌 해당 노래와 함께 리믹스된 스크릴렉스의 First of the Year 노래에 흐르는 기조의 근거에 웃었던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유튜버가 제게 경고를 주었을 당시 몇분몇 몇 초의 구간이 어떠한 이유인지 충분한 정보 제공이 없었으며 30분짜리의 영상을 다시 보는 기회를 주었고 항소를 하자 유튜버 검토팀은 3시간이 채안돼 30분 길에 영상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 처리한 후장소를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유튜브는 제게 해당 생방송, 즉 영상을 삭제 처리했다고 고지하였습니다. 저는 앞서 영상에서 제 멤버십 활성화의 이유로 저작권 침해 처리된 그동안의 생방송을 지운다고 약속을 했었고 이후 9월 29일 모든 생방송을 지었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된 생방송 또한 삭제되었습니다. 그러자 유튜브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는 것을 은닉하는 것으로 판단하는지 삭제 처리를 하면 항소가 불가능하다고 밝힙니다. 유튜브는 제게 해당방송을 삭제 처리하였다고 고지하였으나 문구에는 제가 영상을 삭제한 경우 재앙서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유튜브는 그 이전에 삭제 처리를 하면 재앙서가 불가능한 점을 사전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과거 생방송을 다시 보고 어느 시점에 했는지 알수 있었던 이유 또한 생방송을 전부 정리한 엑셀의 정보가 남아있었고 생방송을 전부 받아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유튜브는 이와 관련하여 제게 주었던 기회는 황소할 수 있던 첫번째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상태창에서 30분 남짓한 방송을 문제가 되는 어떠한 시점과 명확한 이유 없이 작은 창으로 보여주는 것이 끝이었고 제가 정보를 모아두지 않았다면 이런 영상을 만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매우 불합리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 유튜브 지원팀에게 문의를 하였고 문의 내용 또한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의에 응해주신 지원팀 상당사분께서는 해당 부서에 한번더 문의를 해주시겠다는 아량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검토팀은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런 납득이 되지 않는 제재사항만 들먹거릴 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통한 제 항소를 이은 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당 나이트봇으로 방송중 노래를 틀면서 시청자들에게 노래재생을 할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는 제가 해당하는 노래를 틀고자 재생 목록에 추가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노래를 넘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5년 전인 2017년의 풍조를 판단, 해당 노래는 테러 단체의 홍보가 목적이 아닌 단순 미매 역할을 가지고 있었으며, 재생한 시청자 또한 그러한 의도로 재생하였습니다. 저 당시에도 저는 해당 노래를 재생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넘겨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비쳤습니다 의도성이 없습니다. 유튜브는 교육, 다큐멘터리, 과학 또는 예술 목적으로 관련한 사항의 콘텐츠를 게시할 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과 오디오에서 정보를 제공하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항소의 목적으로 제가 단체를 옹호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음을 충분히 밝혔으나 5년 전 방송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생방송에도 제가 불쾌감을 드러냈으며 현재 유튜브에도 이러한 영상이 5년 전에 게시되었고 버젓이 올라가 있음이 보여집니다. 유튜브에서도 테러 단체를 빙자해서 상황극 찍는 영상들은 제재를 당해 내려갔다지만 저는 그저 평소와 다름없는 게임 생방송을 하고 있었으며 그중 노래가 틀어졌을 뿐입니다. 제가 만약 자포에 가능한 무기를 들고 적을 향해 돌진하며 해당 노래를 틀었다면 해당 제재가 납득이 가겠지만 이 제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의도와 맥락을 고려하고도 노래가 재생된 5년 전 생방송을 근거로 제게 커뮤니티 가이드 제재를 가하고 항소했음에도 불구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기각처리를 한 유튜브 검토팀이 제 채널의 규모를 토대로 그 길이를 따로 쟀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며 유튜브 검토팀이 해당 조치를 처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